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우즈벡만두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빵도 준비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어, 우즈벡빵 이름은 넌 우즈벡말로 넌넌 만두는 만두 예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음식은 원래 이렇게 마 á 리 s 너무 아, 맛있어요. 이 우즈벡 만두는 양고기, 양고기랑 양파 그렇게 만들어요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구독,좋아요 잊지말아요